Team Fortress 2, where do I begin? This game means so much to so many people, it actually makes me a little emotional. But what makes it such a timeless game? <laughs> That's right. TF2 came out 10 years ago on October 10th, 2007. I'll shot it. t h f a e might not fix the b o d Ah. Play of TF2.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시간 진짜 빠르네. 벨브가 우리를 들었대요. 뭐 정말로 듣기만 했나봐요. 벨브는 2017년 정글 인페르노 업데이트 이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컨텐츠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벨브가 논건 아니에요. 뭔가를 하긴 했죠. 팀포가 아닐 뿐이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들었다는 벨브가 팀포에게 무얼 해줬을까요? 자잘한 패치들과 모자나 도발 같은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자 추가만 좀 열심히 해줬습니다. 세이브 TF2 운동 전 2021년 9월 스네이크 워터라는 맵에 스네이크가 없다고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조치라는 이름으로 스네이크를 추가해줬어요. 아니 이거 심지어 뱀이 플레이어보다 폴리곤수가 많다고 이때도 유저들이 이 업데이트를 보고 기가 차서 신랄하에 까댔는데 그래도 이 운동 이후 패치는 의미가 없진 않았겠지. 첫 패치는 나름 유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버그들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핵봇들이 채팅창을 점거하던 버그를 고치고 허드를 이용한 SV 치트 활성화 버그를 고치고 적팀 스폰에 몸을 빌려서 집에 갈수 있던 버그를 고치고 더 자세하게는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온닉이라는 사람이 코더 겸 유튜버라 더 자세한 사안들을잘 분석해서 알려주거든요. 첫 패치 이후로도 벨브는 나름 꾸준하게 패치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유저에게 체감이 되는 업데이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 bot과 디도스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쇼온기이다른 적이 있습니다. 유저들은 아직도 벨브가 컨텐츠 업데이트 특히 헤비 업데이트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벨브가 그리 말했거든. 2016년 미투얼 매치 업데이트로 경쟁전을 공개한과 동시에 헤비와 파이로의 대결 구도를 소개하며 다음 업데이트의 주인공이 될 병가를 골라달라고 했어요. 물론 경쟁은 망했지만 그리고 거기서 둘다 업데이트를 받지만 누가 더 먼저 받을지를 고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글 인프레는 업데이트로 파이로가 주인공이 된 업데이트가 나왔고 헤비는 패배했지만 공짜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2인자의 바나나라는 아이템을 받게 되었죠. <웃음> 제가 보기엔 이 바나나가 헤비 업데이트를 대체한 것 같지만요. If that was the 20년부터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이핵버 사태는 2022년 중반부터 조금 사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핵보식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넘어서서 더큰 문제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제가 봐도 웃기네요. <웃음> 처음에는 밸브의 서버관리 차원에서 터지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다만 너무 작게 터지길래 혹시 몰라서 녹화를 해뒀죠. 지금보니 작년 6월이네요. 요즘 와서 선명해진건 핵봇에 킥하거나 킥하려는 시도를 보일 때디스스가 걸리는 걸 봐서 봇들이 문제를 버인다는걸 알아냈어요. 팀폰는 애당초 후크 방식을 이용한 접속이 안되는데 어째서 디스스가 걸리는지 는 저는 모르겠네요. 다만 확실한건 핵봇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붙잡았던 유저들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이제 정말 게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같아도 게임 자체를 못하는데 왜 남아있어? 최근 벨브가 게시한 블로그 글에서 팀포의 여름 업데이트를 예고하고 풀 사이즈라고 말한 걸규모의 홀리데이 사이즈라고 말을 바꿨는데 더 화가 나는 부분은 다른 말로는 맵, 도발, 언유, 모자, 스킨들 추가하는 게풀 사이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소리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도 밸브의 자체 제작이 아닌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이 만든 것들을 아무거나 선별해와서 반영이 났으면서 아예 이제는 여름을 위한 업데이트를 준비하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엔더오브다 라인의 첫 커뮤니티 업데이트 채택 이후 커뮤니티 또한 굉장한 퀄리티의 좋은 업데이트를 많이 준비했지만 그걸 무시하고 모른척한게 밸브인데 지금 와서 운동하고 유저들이 일어서니 유저들 보고 업데이트를 준비해라? 화가 안날 수가 없네요 마얀 프론트라인 모두 있었지만 벨브는 그저 돈벌이용으로 일부 아이템만 채택할 뿐이란걸요. 이걸 알면서도 계속 팀포를 하면서 돈을 쓰레... 쓰레... 쓰레...